수확하기 전이죠. 사이사이 아, 에 전부 균이 균. 바라 이네. <웃음> <응? 웃음> 균주들이 땅 속에 다 살아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. 이다 뿌리죠. <웃음> 뭐요? 배추를 금방 딱 자르니까 뿌리 혹이 이렇게 크게 달려서 있는데도 배추 크기는. 벌브가 네 일단은 그 배추 뿌리옥병이 원래 그 산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그 아트플래너를 쓰므로써 이 배추 뿌리옥병 균이 억지를좀시켰고 네 저는 지금 경남 창령에 배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배추밭은 작년에 배추뿌리 혹병으로 아주 고생이 심했던 밭이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 배추뿌리 혹병이 하나도 없이 지금 잘 크고 있대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시커농부가 웬일이에요? 동아양정 사장님 오늘 배추농사 안 그래도 찌신다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아쿠도루엔스 작년에 제가 사용해보고 아트플랜이랑 그걸 권해드렸었거든요 뿌리 혹 자체가 훨씬 줄어들고 걸려도 성장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니까 이제 그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뿌리가 혹이 걸려서 보통 시들리하게 퍼져 버리는데 이 아쿠도루엔스 아트플랜을 사용했었을 때 어. 뿌리혹에 걸린지도 모르고 그냥 수확을 해버리니까 이제, 이제 수확하기 전이죠 사이사이에 전부 균이에요 낫도균처럼 파랑이네 균주들이 땅속에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뿌리죠 다, 전부 다 배출뿌리죠 뿌리옆에서 이 미생물들이 살면서 배설물들을 뿌리가 빨아서 먹고 또 뿌리에서 나오는 양불들을 이 균들이 또 먹고 이게 공생하고 있는 거죠, 서로서로 뭐예요? 배추를 금방 딱 자르니까 뿌리 혹이 이렇게 크게 달려서 있는데도 배추 크기는 별가 됐네요. 네. 네, 뿌리 혹이죠 어마어마한 뿌리 혹이네 풍뿌리 같은 뿌리 혹이대도 배추가 별거가 된다 배추는 네, 꽉 찼습니다 <웃음> 여기 달려있던 거거든요 음,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활착 잘 되고 그 다음에 뿌리 보호하기 위해서 루엔스랑 아쿠도 그 다음 뿌리 혹병이라든지 균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아트플랜이라는 약을 또 조금 썼고요 아트플랜 우리가또 음. 났어 네, 새로, 새로, 어. 새 뿌리가 나면서 또 어. 성장을 어. 계속 했는데. 뿌리가 났다. 아, 이거? 농가 분들한테 제가 안 해보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하는 날 뿌리를 뽑아 봤었을 때 뿌리 혹이 달렸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. 와, 근데 뿌리 혹이 그렇게 달려도 정상적인 상품이 다 나온다 하는 걸 보고, 제가 대표님한테 추천을 드렸죠. 사용해보시라고. 해보시니까 어때요? <웃음> 네, 해보시, 해보니까 참, 그, 올해는 이게 자빠진 것도 없고, 물건이 좋아요. 꽉 찼네요. 예. 손기꽉 찼고. 발이 그것도... 이게 이제 여물고, 네. 좀 치니까, 지금 이 만져봐도 까시까시해가지고 손이 따가워요. 아, 그러네요. 예. 네. 손이. 따갑네. 예. 네. 살아있네. 예. 네. 이거 언제 수확하실 거예요?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수확할 거예요. 5일 있으면? 예, 네, 예. 네, 네. 야, 근데 진짜 하나도 쓰러진 게 없네. 작년엔 안 그렇다는 말이죠. 네, 작년에는 많이 싫어졌었죠. 어. 근데 올해는 없어요. 아쿠도 로엔스는 언제 어떻게 셨어요 정식하고 한 15일 있다가 이 크기 전에 그때 쳤죠. 뿌리 맑은 재료 한다고 해갖고 쳤는데, 나중에 이, 그, 혹뿌리병이, 그, 딴데다 있었었는데, 그게 다 끌고 나가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, 한두 번을 더 쳤어요, 지금. 네. 어떻게 치셨어요? 그거를 물, 그, 2000니트에, 아뜰 플랫 500짜리 하나 하고, 네. 노에스 2니트짜리 두병 하고, 500짜리 아쿠도 한병 하고, 그렇게 하고 넣가고 쳤어요. 그렇게 했더니? 네. 이 발육 상태가 어떻게 변하나요? 어.. 배추상태가 배추가 딴거안친거 보다 지금 좋게 그 나오는 거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쳤어요 그냥 그 뿌리 혹병이 많지 않았어요? 없스, 없어요 지금 뿌리 호병은 있는데 뿌리가 길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냥 자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 뿌리 혹병을 갖고 있는데도 네, 이게 넘어지지 않는다 예, 네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? 그게 그걸 쳐서 그런지 지금 나도 뭐 그런 모르겠어요 그밖에친게없어요 예, 친구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작년하고 다르네요 그러면? 예, 네, 다르죠 작년에 어땠습니까? 작년에는 많이 잡빠져가지고그 뿌리병이 있어가지고 쓰질 못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근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이야. 뿌리 자체가 지금 뭐 잔뿌리가 어마무시하네 잘 익었네요. 꽉 차고, 빈틈이 없잖아요. 그리고, 노란 점이 많아야, 네. 이게 배추가 좋은 점이죠. 그 정도면 지금 배추가 100점 한점이몇요점이니까 100점 되죠? 아, 이제 100점만, 예, 아. 예. 꽉 찼어요, 속이. 꽉 찼어요, 예. 작년에 이렇게 꽉 찼습니까? 작년에는 시르자고 이렇게 쓰질 못했죠. 아, 작년에 이 정도 아니었는데. 예, 예, 예. 올해 이렇게 싹 변했다. 네. 어, 맛을 봐야 되겠는데. 아 달아, 달아. 달고 맛있네요. 네. 싱싱하네, 싱싱해. 여기 지금 몇 평이에요? 여기 1,200평이에요. 1,200평? 네. 야 그럼 배추가 몇, 얼마나 나와요? 여기 1,200평이면 은뭐 250평이면 한대 나오니까. 네. 네. 차, 25톤 차 하나가 나오 네, 네. 와, 어마어마하게 나오네. 일단은 그 배추 뿌리옥병이 원래 그 산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데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식물 프로바이오틱스인 그 아트플레너를 쓰므로써 이 배추 뿌리옥병 균이 억지로 좀 식혔고 그 이유가 이 아트플랜 같은 경우 이제 뿌리를 코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균이 들어온 걸 차단을 시켜줄 뿐더러 일반적인 농약으로도 솔직히 배추 뿌리옥병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트플랜 친다고 해서 이 병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차후관리 이 뿌리를 계속 밀어내주다 보니까 뿌리옥이 오더라도 이 성장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트플랜은 언제쯤 넣어야 되는 겁니까? 정식 일자 기점으로 15일 넘어서서나 서부터는아트플레을 관리해 주시면 좀덜 하실 거예요 근데 제 말에 15일은 매년 날씨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유의하셔야 됩니다 그아트플랜하고아쿠도 오르웬스를 모르는 농민들한테 한말씀신다면배추는 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네. 나도 이걸 안 놓고 작년에는 네. 조금 그 많이 그 작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올해는 그걸 치고 나서 지금 작황이 좋아요 자빠진 것도 하나도 없고 많이 권했으면 좋겠죠 농민이 직접 배추에 사용을 해 보시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추천이신 거죠? 예, 예, 예. 저희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고 써 보시고 작년에는 이 밭이 전부 그 배추 뿌력병으로 막 자빠지던 바, 그 밭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넘어진 게 없네요. 신기하네 신기해. 예? 신기하셨겠어요, 진짜? 예, 맞아요. 그래서 계속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? 예. 예. 그럼 지금 지금까지 총몇번 쓰셨어요? 올해 세번 썼어요. 올해 세 번. 예. 이농구님은 써가지고 지금은 면 효과를 보셨고, 예, 뭐 강연하지 않지만 추천해드린다고 하시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. Here we go.